안녕하세요 팟도사세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자베 만년필을 사봤는데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요즘 이, 이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험기간이고 뭐이런 현생이 치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살펴보면 만년필은요 일단 살펴보면 만년필이3만년필은요 일단 싼거부터 보도록 하죠 싼거 일단 카쿠 만년필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잠시만요 요거는 이건 트위스 연연필 보증선대 위안에 들어가 있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살짝 까봤어요 일단 카코만 카코에서 나온 15,000원짜리 만년필입니다 15,000원씩은 상당히 뭐 준수한 어 일단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고요 알루미늄 그냥 겉보기 알루미늄 재질인 것 같고 소도 알루미늄인 것 같고 뭐 안에 열어보면 안에 컨버프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가는다 까봤거든요. 그다 까보니까 안에 컨버스도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15,000원 15 치고는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촉을 자세히 보시면, 촉도 상당히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산 거는, 카카오 만비필 다음에 산 거는, 바로 여기 있는 트위스비 만전필인데요 트위스비 만전필인데 여기 잠시 테이프가 붙어져 있네요.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 테이프를 제거를 하면 여기 이렇게 퇴위시비 만연핀이 나오게 됩니다. 퇴시비 만연핀인데요. 이것도 역시 퇴위시비답게 여기 트시비답게 어, 안에는 딱히 다른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까 퇴위시비 상자에 이런 보증서나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보증서는 없어요. 보증서는 없는 것 같고 이게 보증서인가 어쨌든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넘겨놓고 이건 트위즈비 다이아몬드 만년필이에요. 다른 트위즈비 만년필 트위시비 에코 만년필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일단은 꽤나 쓸만해 보입니다. 일단 요것도 꽤나 작은 사이즈에 일단 포켓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비싼 만년필이 남아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다 가격을 설명 안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97,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15,000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볼것은 파워카스텔에서 나온 파워카스텔 온도로 만년필인데요. 온도로 만년필인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일단 고급직 포장이 일단 먼저 반기고 있고요. 파워카스텔, 여기 만년필 사용하고 이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게 적혀져 있는 종이가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카스텔, 제가 잉크다가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잉크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인 크입니다 블랙인 그랑 다음 와 온도 만니피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만니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쪽에 일단 이거 일단 요거 빼고요. 요거를 요거를 빼고 온도 만니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나무 소재예요. 나무 소재여 가지고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잠음 섞여 섞기는 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뚜껑 열 방식은 역시 푸시업 방식이고요. 리뷰 보시면 상당히 잘분할이 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팟토사였고요 팟토사가 뭐 재밌을 리가 없지만뭐 여러분들이 뭐 재밌으셨다면 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넣으시고 여기까지 파, 팟토사의 팟이양이었습니다 그럼 여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빠이빠이